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마포구에 위치한 스시 치카라에 다녀왔습니다 스시 치카라는 런치 오마카세 35,000원 디노 오마카세 6만원의 가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스시 치카라는 셰프님의 열정이 그대로 담긴 스시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셰프님의 선곡 센스 그리고 탄탄한 구성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이 구성을 내놓는다는 게 저는 신기했고 정말 부담 없이 다시 한번더 방문하고 싶은 스시야였습니다 또한 셰프님께서 사케, 리온슈, 일본 술을 따로 공부하셨다고 하셔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런치오마카세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은 늘 그렇듯 차원무시가 준비되었습니다 위에는 메생이가 올라와 있었는데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치마미로 토사즈 지레가 올라간 광어 사시미가 나왔습니다 아저 토사스즈레가 정말 새콤해서 입맛돋구기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입에 넣자마자 웃음이 탁 나오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스시 치카라에서 정말 맛있었던 게 바로 저 와사비 인데요 시간 날 때마다 저 와사비 계속 주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참돔주시가 나왔습니다 사실 스시 치카라를 방문하기 전에 샤리의 간이나 식초의 향이 좀 강했다고 의견을 남겨주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생각외로 저랑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절대 약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크게 짠 거에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맛있게 스시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광어 주시가 나왔습니다 위에는 유자 가루가 뿌려져 있었는데 광어의 담백한 맛과 유자 의 향이 잘 어울렸습니다 다음으로 지중해산 농어 조시가 나왔습니다 이 농어지시 풀어짐이 너무 좋아서 입에 넣자마자 눈감고 오물오물 씹어 먹었습니다. 다음으로 브리지시, 방어지시가 나왔습니다. 방어도 살짝 숙성을 해주셨는데, 어, 약간 훈연의 향이랑 레몬의 향이 살짝 났었던 것 같습니다. 식감도 아삭아삭하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볏집에 훈연한 새끼참치, 매지 마그로지시가 나왔습니다. 이날 매지마구로를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어, 볏짚의 훈연에서 훈연의 향이 너무 강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생선 본연의 맛도 잘 살리면서 훈연의 향이 은은하게 퍼져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전갱이 즈시 나왔습니다. 전갱이 즈시도 샤리랑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다음으로 참치 중뱃살 주토로 즈시가 나왔습니다. 적당한 참치의 산미와 지방의 기름짐이 정말 잘 어울려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또 먹고 싶네요 다음으로 가리비 관자지시가 나왔습니다 먹다가 느낀건데 관자에서 단맛이 느껴져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마 와사비 때문에 그 단맛이 더 부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이비 즈시 단새우 즈시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마이비의 끈적끈적함? 미끌미끌함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 식감 때문에 단새우가 나오면 항상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고등어 봉초밥 부우 주시가 나왔습니다 스시 치카라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스시가 바로 이 봉초밥이었던 것 같은데요 위에 살짝 불질을 해주셔서 기름기 올라와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날도 운 좋게도 셰프님께서 한점더 주셔서 봉초밥 두점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으로 장어 주시가 나왔습니다 스시치카라의 장어 주시는 정말 딱 제가 좋아하는 끈적끈적 하면서 찐득찐득한 그런 식감이 있는 장어 주시였는데요 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바와 디저트로 판나코타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스시 영상 중에 게르치 지시가 빠지긴 했는데 게르치 지시까지 하면 은 정말 많은 스시가 나온 스시였던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스시 치카라의 가장 큰 매력은 샤리였고 정말 다양한 구성과 열정 넘치는 셰프님 덕분에 정말 맛있는 한 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